네 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은 네,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몸을 풀면서 연속적으로 하는 간단한 요가 시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네, 터치 해주세요. 네 요즘에는 클릭이 아니라 터치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지금 다리를 이렇게 펴고 앉아있죠? 발 사이는 약간한 간격을 열고 있습니다. 발끝을 발가락을 당기시고요. 뒤꿈치를 멀리 밀어내세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 간격을 넓게 열어볼게요. 네, 네. 발가락으로 꽉 중업을 쥐어보겠습니다. 다시 발가락 펴시고요. 간격을 활짝 보호를 하듯이 이렇게 활짝 펴주세요. 다시 주먹 꽉 발가락 쥐세요. 네, 잘하셨고요. 네 발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할수 있는 날 최대한 많이 활짝 펴시고 꽉 쥐어서 고무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조금 더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이렇게 걸어서 깍지를 끼었습니다 손가락 잘 잡으시고요. 반대 손으로 발목을 쥐었습니다. 네, 돌려볼게요. 들이쉬고 내쉬고 한쪽 네바퀴 하시고요. 반대쪽도 들쑥 날쑥 네, 이렇게 해서 네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가락 빼시고요. 발목 잡고 반대쪽 무릎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두숨에 위로 내쉬고 들이쉬고 지금 이런 동작들 육아하면서 많이 해보셨고요. 많이 보셨죠? 네, 네 지금 이렇게 4회를 했고요. 좀 무릎이 많이 뜨고요. 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동작을 좀 천천히 횟수좀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반대발로 가볼게요. 네, 발가락 사이 간격 열어주시고요. 발목을 잡아주세요. 돌려보겠습니다. 네, 가장 쉽게 발에서부터 골반까지 몸풀기를 하는 동작들을 지금 연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3회 하시고요. 네, 지금 저도 시간상 횟수를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발목 잡아주시고요. 내쉬면서 네, 무릎 아래쪽 들숨에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지금 고관절을 천천히 확장하는 동작입니다. 네, 네, 4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횟수를 이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는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리 아래로 내려놔 볼게요. 네, 이렇게 한쪽 무릎을 굽혀서 발끝을 살짝 들었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발바닥 아래를 깍지 껴서 감싸서 잡으시고요. 아랫배를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이렇게 무릎 펴서 발로 발을 들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깨하고 팔에 조금 더 긴장을 푸시고요. 등을 세워주겠습니다. 들숨에 천천히 뒤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위로 뻗어주세요. 네, 이렇게 뻗을 때 무릎을 펴기 위해서 무릎을 이렇게 뒤로 밀고 팔로 발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무릎은 목표가 아니에요. 이 뒤쪽에 특히 허벅지 뒷면 있죠? 이 부분을 쭉 무릎 방향으로 최대한 들어 올려보세요. 이쪽만 잘 확장을 시켜놓으셔도 자세가 할때 훨씬 편해지거든요. 여기 무릎은 많이 안쓰셔도 괜찮아요. 무릎 관절 동작이 아닙니다. 네, 옆에서 이렇게 됐죠? 안, 무릎이 안 펴지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계속 뒷면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로 들이십니다 가슴과 등도 들어주세상태가 이렇게 앞으로 굽혀지지 않게 들어주시고요. 뒤 다리를 천천히 조금씩 위로 뻗어줍니다. 무릎을 꾹 이렇게 밀어서 펴시면 안 돼요. 네, 무릎 펴지 않아도 됩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보내주시고 네 이제 이렇게 발과 무릎 부분을 양손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멀리 무릎을 보냈다가 돌아오세요 크게 고관절 회전 동작이거든요 네, 무릎을 멀리 보내셔야지 고관절의 움직임이 바로의 가동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쪽으로도 돌려볼게요 이 돌아갈 때 두둑두둑 두둑 소리 나기도 하고요 잘안 움직이는 분들은 무릎 뒤로 보내때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주 해주세요. 무관절이 그만큼 많이 딱딱하고 주변의 움직임의 범위가 좁혀져 있는 분들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팔 안에 이렇게 발을 걸어 보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발을 다리를 안고 있죠.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보시고요. 내쉬면서 발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들숨에 멀어지고, 다시 내쉽니다. 이것도 4위 하세요. 저는 2회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오른손으로요. 왼쪽 새끼발 날을 잡아주세요. 왼손으로 이렇게 엉덩이 뒤로 짚어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왼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네, 상체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 뒤를 향해 돌려보겠습니다. 들숨에 돌아오시고요. 무릎 가볍게 굽혔다가 다 왼쪽 팔을 앞으로 쭉 대각선 방향으로 뻗고 있죠? 내쉬면서 네, 상체 왼쪽 뒤를 향해서 버립니다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잘하셨고요. 다리 아래로 내려볼게요. 네, 어때요? 좀 고가절하고 네, 다리 쪽 많이 시원해지셨죠? 네, 네 반대로 해볼게요. 무릎 굽혀주시고요. 손 발바닥 아래 감싸서 잡으시고 들이쉬면서 뒷다리 조금씩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툭 밀어서 펴지 않도록 합니다. 약간 옆으로 갈게요. 들숨에 가슴과 등을 들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무릎 천천히 굽혀서 내려옵니다. 다시 가볼게요. 뒤쪽 이 허벅지에서 무릎 방향, 여기를 가장 먼저 위로 뻗어주시고요. 등, 가슴도 세워주세요. 그리고 종아리에서 뒷금치까지 한번더 위로 뻗어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쉬고요. 네, 이것도 사회를 해주세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안쪽 팔을 걸어주세요. 발의 높이도 고관절이 안열리는 분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들어올리려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가슴, 등, 네, 어깨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세워주세요. 가슴 활짝 펴시고. 좌우로 움직여보시고요. 네, 네. 내쉬면서 발을 가슴 쪽으로 당겨볼게요. 들 숨이 멀어지고 내쉽니다. 들이쉬 내쉬면서 조용히 당겨주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발과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무릎을 멀리 뒤로 보냈다 앞으로 오면서 고관절의 회전동작입니다. 무릎을 충분히 옆구리 뒤쪽까지 멀리 보냈다 오세요. 반대쪽으로도 돌려주시고요. 네, 이 회전동작도 여러분들좀 많이 해주세요. 좌우가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릎 멀리 갔다가 오도록 합니다. 네, 이제 잘하셨고요 왼손으로 오른쪽 발 날을 잡아볼게요. 오른쪽 발을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 뻗어주시고요 오른손을 뒤로 짚어보겠습니다. 석주, 수축되지 않게 위로 들어 올리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 뒤를 향해서 들숨에 돌아오시고, 오른 무릎도 살짝 굽혀보겠습니다. 천천히 오른팔, 왼쪽 대각선으로 상체, 오른쪽 뒤를 향해서 내쉬고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지금 이 동작도 4회 이상 반복 해주세요. 다리를 천천히 풀어서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어때요? 구관절하고 다리 쪽 많이 좀 시원하신가요? 이렇게 풀어놓으시고 나서 또 다른 동작을 연속해서 더 해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안되시면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고관절하고 다리에 깊은 자세유지근육들이 뒷면 이런 부분이 크게 자세유지근육들이거든요. 안쪽 부분 이런 데도 잘 고루고루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발을 안으로 가져와서 앉아주시면요. 골반이 바닥에 닿는 면이 훨씬 좀 넓어지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가 편안해집니다. 네.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은 먼저 좀 골반하고 다리를 잘 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앉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 계속 해주세요. 네. 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윤가입니다.